자, 가자. 수분 활성도 0.80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용지를, 용지를 넣어야, 넣은 상태라야 되느냐, 되느냐. 자, 이걸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수분 활성도 0.90. 소금 몇몰 필요합니까? 0.90 일단 보고 0.80을 봅시다. 소금 같으면 0.90 만들려니까 2.83 몰이 농도가 되어야 되고, 염화칼슘 1.58. 그다음 설탕은 4.11 몰 상당히 많이 넣어야죠. 자, 그다음 0.80 한번 보세요. 소금 5.15 몰 농도가 되야 됩니다. 염화칼슘 2.58 설탕 이거는 지금 가별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설탕 넣어 가지고 수분 활성도 0.80 이하 떨어뜨린다는 건 아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자료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어, 소금보다 먼 염화칼슘을 넣으니까 같은 농도를 넣어도, 같은 더 작은 농도를 넣어도 수분 활성도 값은 훨씬 커지죠. 그 자,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금 같으면 물에 녹아서 소디움 양이온 크라이드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2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염화칼슘 같으면 칼슘 1몰, 염화이온 2몰 만들어 최종 3몰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작은 양에서도 수분활성도 값이 더 커집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식품의 수분함량과 수분활성도 상관관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볼게요. 과일 채소의 수분함량 계산하면 74에서 한 97% 나오는데 수분활성도로 수분 활성도로 실험을 해보든지 값을 구해보면 0.97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나머지 주스류 마찬가지 생선류 보세요. 0.9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식빵 한번 보세요. 수분 함량은 38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수분 함량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런데 수분 활성도로 측정하면 0.90에서 0.95가 나와요. 이 얘기는 세균 번식, 곰팡이 번식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얘기다 국수 많은 거 보니까 수분 함량이 12% 나와. 그런데 수분활성도 0.50%이 나와요. 많른 국수는 그래도 상당히 보관관리하는데 어떤 미생물 이런 것들 세균, 곰팡이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 수분활성도 값만딱 보면 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흡섭 탈섭 곡선입니다. 자, 흡섭 탈섭 곡선. 자, 거기에 앞에 등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온도에 따라가지고 흡섭 탈섭의 데이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에서, 자, 일정한 온도에서, 등온 흡섭 탈섭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하느냐, 자, 이걸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자, 이 그림 2에 5를 가지고,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식품의 전형적인 등온, 일정한 온도에서 흡섭, 탈섭 곡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식품이 있습니다. 자 식품이 이제 그냥 두면은 건조해지면서 건조해지면서 탈습이 됩니다. 수분이 빠져나가요. 자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냐 하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탈섭 곡선으로 와서 만약에 이탈섭되었는 식품을 이제 다시 흡습을 시켜 빠져나간 물을 흡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렇게밖에 흡습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만큼 갭이 있어요. 갭이. 이 얘기는 원상태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두 곡선이 일치가 되면은 원상 복귀가 되는데, 원상 복귀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탈섭이 됐던 만큼 흡섭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상태 복귀가 거의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지, 그거는. 그렇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물론 뭐 오이 같은 거 이렇게 에 탈습이 일어나서 쭈글쭈글해졌다 하더라도 그걸 물에 넣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좀 탱탱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 원상태대로 돌아올까? 거의 돌아오기 힘들어요 비슷하게는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와 같이 탈섭 곡선과 흡섭 곡선이 이와 같은 갭이 납니다. 갭이 나요. 자, 이걸 이제 크게 수분 활성도 값으로서요 흡습 탈습 곡선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보면은 이와 같이 자 0.25 수분 활성도 0.25 지점하고 0.80 지점하고 두개이 지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경계로 해서 우리가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이 수분활성도 0.25 아래쪽 부분이 1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0.25에서 0.80 사이를 2영역이라고 붙이고 0.80 이상을 3 영역이라고 이름을 구분을 했어. 그러면 1 영역이 바로 극성 결합, 거의 이온 결합 형태를 띠고 있는 물층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2 영역이 이제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층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3 영역이 자유수 영역입니다. 그니까, 러 앞, 아래쪽에 이온결합을 띠고 있는 물층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극성, 수소결합을, 비극성결합으로 수소결합 정도로 힘을 받고 있는 결합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역. 그 다음, 이 영역을 보다 더, 바깥쪽 영역에 바로 삼 영역이 존재한데, 이 영역이 자유수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 가장 좋기는, 가장 좋기는 어떻게?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 그죠? 근데 무조건 낮으면 좋으냐? 그건 아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봤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이 영역이 1 영역, 2 영역, 3 영역, 3 영역이 자유수 영역. 자유수 영역에 들어오니까 세균, 혐오, 곰팡이,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하게 성장해버립니다. 자유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 자, 효소 반응을, 반응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자유수 플러스 이와 같이 이 영역에 수소결합 약하게 되어 있는 이 정도 영역에서는 바로, 이 효소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자, 그 다음, 가수분의 반응, 또, 지금 이,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 청록이라고, 아, 청록. 그린? 자, 이, 이, 이 영역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 이거, 이거, 이거. 자, 보이죠? 올라가는. 이게 가수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이, 삼, 이 영역에 있는 수분 이용해서 가수분의 반응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비효소적 갈변. 자 갈변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비효소적 갈변. 그러니까 이 영역, 일 영역 유지한다는 건 거의 힘들어요. 사실은. 이 영역 어느 정도까지 유지한다는 것도 그래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이 유지 산화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겁니다. 유지 산화, 자, 1 영역과 2 영역, 그러니까 2 영역 초반에 유지 산화가 최소가 돼요. 최소가 되고, 나머지 영역에 이제 수분 활성도 증가할수록 유지산화 이렇게 급격히 일어납니다. 유지산화가 약한 0.3 정도, 4 정도 영역에서 이 유지산화가 최소가 되는데 왜 이럴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분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PPT에 지금 안 나와있네. 여러분들 30페이지를 보세요. 30페이지에 그림 2-6을 보시면, 자, 인력력이, 자, 식품 표면에 물분자층이 완전히 다 포화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1영역이 이 영역에 들어가면 1영역 지나서 유지산화가 최소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에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함, 식품 표면에, 자, 이 식품 표면에 물분자층이 다 덮어주는 이 상태. 자이 상태가 지금 유지산화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랬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분자가 다분자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2, 3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이 식품의 품질과 관련된 이 내용을 함께 좀 이해를 해 주면은 가장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32, 33페이지 수분활성도와 효소반응, 그 다음 비효소적 갈변, 그 다음 유지산화, 그 다음 페이지 34에 냉동식품의 안정성, 자, 이게 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물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를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수분 함량 데이터 값도 필요하지만 은 진짜 중요한 거 수분 활성도 값이다 수분 활성도 값은 이론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고 실험적으로 구해가지고 같이 두 데이터를 쓰면 좋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 실험할 수 있는 나중에 기회를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자, 그러면은 수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도록 하세요.